여기, 여기, 여기 봐봐 여기, 여기, 여기. 원래 컴마 컴마 사이드로 빼내고 봐라. 빼내고 우 뭐가 보이니? 여기 재활용 프로젝트가 주어로 나왔잖아요. 그다음에 동사가 보이죠? 현재 완료로 실패했다, 하지 못했다, 뭐 이루는 것을 실패했다, 달성하는 것을 실패했다. 목적으로 또 어, 어디 배 어취입은 왔어 또어취 여기가 목적이에요. 선행사 포함 관계된 문사들이 여기까지 왔다. 얘는 뭐니? 얘는 뭐니? 이건 이제 대부정사라고 얘기한다. 우리 대동사처럼 어떤 역할을 합니까? 반복되는 것들을 생략해주는 역할을 한단 말이야. 대부정사는. 그럼 뭐, 어디 동사야 이런 것들이 이제 타겟이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이. 그거 이하가 생략됐다는 거야. 우리가 뭐야? 그것이, 어, 하기를 원했던 것. 어떻게 돼요. 그것이 하기를 원했던 거. 이특가 가진 건 당연히 재활용 프로젝트가 되겠죠? 재활용 프로젝트가 이루기를 원했던 거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요거 요 부분이 생략됐다고 하죠. 여기에 생략됐다는 응. 그렇지? 재활용 프로젝트가 달성하기를 원했던 원했던 그런 것 이렇게 나왔잖아. 무엇의 선행사는 당연히 뭡니까? 여기에 생략된 어치구의 목적어가 여기로 들어가 있는 거야. 바로 그것을 어떻게 써? 역시 이루는데 실패해 왔다는 거지. 응? 자 여기 봐봐 이제 여기 요 부분. 자, 여기가 지금 부사절이거든요. 왜? 보니까 뭐가 보여? 접속사가 보여. 접속사가 보였는데 뭐가 없다? 주어 동사가 없다. 그러면 뭐가 생략됐다? 주어 플러스 비 동사가 생략됐다. 주어 플러스 비 동사가 생략됐다. 그렇지? 어, 어디에? 바로 접속사 플러스 pp 사이에. 수동태네. ppp니까. 비록 그것이 의도, 잘 의도 되어졌지만. 자 있는 그대로 써보면 리사이클링 프로젝트일 테니까 이트로 받을 수 있고, 그죠 그다음 시제는 뭐예요? 여기 지금 실제 현재거든요. 잘 준비됐지만 잘 의도는 됐지만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 뭐 들어가면 되는 거야? 그치? 이런데 실패왔다 시제 맞췄으면 돼.